한 1년 전이었습니다. 신우이가 베트남에 살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해서는 2천만원을 신우이한테 빌려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소리를 들으니 저는 황당했죠. 신우이는 결혼도 했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들도 있으며 당연히 남편도 있습니다. 잘 나가는 석유공장에 다니고 있는 아주버님은 베트남으로 발령이 나면서 일가족 전체가 3년 전에 이민을 갔는데요. 그런데 신우애가 베트남에 떠나기 전부터 주식 투자를 아무도 몰래 했었나 봐요. 여기저기 돈을 빌려다가 한게 1억이고 3년이 지난 지금 다 날리고서는 어머님께 전화해서 자투지종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갚아달라고 해서 어느 정도 갚아주셨는데 2천만 원 정도가 모자르다며 아들인 남편이 좀도와주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전 너무 황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 돈을 왜 우리가 갚아줘야 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저랑 남편은 공무원인데 초등학생 아이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저희 먹고 살기도 빠듯한 시국에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해서 갚아준답니까? 결혼할 때 시댁에서 뭐 하나 해준 적도 없고 아기 낳을 때마다 조리원으로 찾아와서 10만원씩 받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이때까지 총 30만원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들 돌봐준 적도 없고요. 그런데 시누이 외동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6살이 될 때까지 24시간 돌봐주면서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다 사주면서 차별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아들이 두 명의 딸이 하나거든요. 그래도 전 만족했고 불만은 없었습니다. 저희 애들 안 봐주니 저희를 터치 안 한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고 했는데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돈 내놓으라고 하니 기가 막혔던 거죠. 더 웃긴 건신우이가 이런 사실을 아주버님께는 비밀로 하자며 입을 모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더 말도 안 되는 게 남편이 주식 투자로 1억을 날린 걸 알게 되면 자존심이 상한답니다. 남편이 만약 알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라나 뭐라나 이혼하고 세상에서 없어질 거라며 어머님께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고도 하네요. 그 말에 덜컥 겁을 먹은 어머님이 사방팔방에 돈을 구하면서 8천만원이라는 돈을 만들어 갚아주셨고 도저히 구해지지 않는 2천만원에 대해 저희에게 연락을 하신 겁니다. 저희 남편 참 착해요. 또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라는 말은 벌써 전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발령이 나기 전 주식 투자로 천만 원을 빌려갔었거든요. 그 1억의 빚중 저희의 돈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미 빌려주기로 결심한 남편의 성격을 알기에 반대는 할수 없었고 그 부탁에 조건을 걸었습니다. 아주버님한테 말하면 한 번에 해결될 일을 왜 모두가 고통을 나누어 가지냐며 기존에 빌려간 천만 원과 지금 빌려줄 2천만 원을 무조건 신우이가갚겠다는 약속을 말이죠. 그렇게 2천만 원까지 저희가 대출해서 다른 주인들에게 돈을 갚아주었습니다. 가족끼리 똘똘 뭉치자는 어머님의 말씀과 함께 이게 불과 1년 전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달전 어머님이 또 천만 원만 빌려달라는 거 있죠? 최근에 아버님이 병원을 자주 다니셔서 급한 돈이 필요하신가 싶어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니 글쎄, 시누이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어쨌다고 천만 원을 요구하시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상황인 즉슨 아주버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2억 정도가 들어있는 통장을 신우이에게 맡겼고 거기서 5천만원을 빼서 또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다 날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4천만원은 또뭐 어떻게 구했나 채웠는데 천만원이 모자르다며 들키면 안 된다면서 저희에게 빌려달라는 거라네요. 신우이는돈좀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께 천만원을 만들어 놓으라고 했다고 하는데 분통이 터져 미치고 팔짝 뜰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어떠겠냐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도와주자는데 아주버님도 모르는 돈을 저희가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희 형편에 없어도 될 빚이 그렇게 3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에 원금까지 갚으면서 내가 왜이 돈을 내고 있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더 이상 제가 바라는 건 신우이 주겠다는 명목으로 어머님이 저희에게 돈을 달라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입장도 이해가 안 갑니다. 돈 없다고 안 주면 그만인 것을 자꾸 대출을 받으면서 무리하게 주는 이유가 말이죠. 신우애가 저랑 우리 애들 세명보다더 중요한 걸까요? 더 어이가 없는 게 어머님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마다 저한테 비밀로 하라고 하고 남편은 그걸 그대로 저한테 말하며 대출해서 빌려주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답답하게만 느껴집니다. 우리 애들 학원 하나는 더 보낼 수 있는 돈으로 내돈 내가 벌어서 신우이 돈 갚아주고 있는 꼴에 시댁과의 연을 끊고 싶어요. 이번에 신우이가 한국에 들어와서 다 같이 모였는데 아버님은 말 끝마다 우리 딸 우리 딸 하시고 어머님은 우리 사위 우리 사위 하고 계시는데 그 꼴을 보니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거기에 신우이는 사랑하는 우리 엄마 하는데 피가 거꾸로 솟구치더군요. 이걸 중간에서 보면서 말 못하는 제가 화병 나서 먼저 저세상 갈판입니다.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